화면에 그림이 안 보일 경우에는 상단에 보기에서 그림의 체크를 해제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. 보기에서 그림을 체크하면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. 그 다음 그림을 넣었는데 보이지 않는다면 그림을 선택한 상태에서 그림에서 매치에글 앞으로를 해줍니다. 그러면 보이게 됩니다. 만약에 글 앞으로 해도 그림이 안 보이면 표를 선택해서 개체 속성에서 글 뒤로를 해주시면 됩니다.